혹시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음.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는 게좀 좋을까라고 고민스러우신 음.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가격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 어, 그러니까 현대해상에서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내놓았을 때 저는 되게 역시 음. 역시 현대해상 네. 네. 어, 오히려 이 중소형사가 쉘비보험료가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을 음. 오히려 봤네요. 최소 보험료를 아.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높여 놨을까 아. 무조건 종합 전체 플랜을 받으려고만 음. 하는 걸까 아. 저는 진짜 이번 달은 DB 그리고 여자분들은 농협을 기반으로 해서 수술비를 DB로 보완하는 거 음. 네,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DB 단일로 해도 좋다 네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놀린>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른이보험 전문가 박정희대표님 모시고서 5월에 어른이보험에 대한 플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여전히 어른이 보험에 대한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음. 또 굉장히 이슈였고 음. 어른이 보험에 대한 실제 수요들이 점점점 20대들에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 가시더라고요 음. 예전에는 보통 30대가 넘어야 음. 주변에서 좀 병력을 보면서 보험에 대해서 좀 니즈를 알아가면서 음. 이렇게 알아가시는데 그래서 20대가 청구도 정말 많고 치료 이억이 정말 많다 보니까 아, 보험을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면 끝이다 그리고 30세 되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 오시더라고요 음, 음, 음. 저는 이제 고객님들은 요즘 최근에 어떤 패턴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나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면은 사실 이런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부모님이 실비 정도는 음, 음. 이미 충분히 가입해 주셨고 건강보험 음. 한두 개 정도는 가입해 주신 세대들이 지금 20대에 계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내 주변 동료들, 음. 내 친구들이 병원 가가지고 도수치료도 있고 부인까지는 병원, 최근에 진짜 많아지고 좀 안타까운 건데 정신과 관련된 치료들 받으면서도 네. 이런 부분들도 음. 자꾸. 보다 보니까 네. 아나 필요하겠다 네. 치료이력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가입이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지. 너무 많아서 네. 진짜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입이 어렵던가 아니면은 부담보나 할증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한테 최적의 조건을 찾아 드리려다 보니까 길게는 3,4개월도 걸리는 분들이 있고요 고객님도 너무 지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치료이력이 발견되기 전에 제대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바람인 거고 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음.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내가 감안하고 가더라도 부담보를 가지고 가더라도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할 것인가 잘 판단하고 음. 들으셨으면 좋겠고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실비보험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실비보험을 다 갖고 있으시긴 해요. 이제 막상 증권을 보면 예전에 왜 부모님들이 가입해주시는 보험은 생명사께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인들 통해서 하시다 보니까 어떤 담보의 비교적인 부분 뭐 회사에 대한 비교가 없이 그냥 지인이 추천해 주는 회사에뭐 종합이든 실비든 안보험이든다 같이 하시는데 응. 생명사에 있는 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손해보험사보다는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지 가 않다 통원비의 한도도 생명사는 외래비가 20만원에 약제비가 10만원 응. 손해보험사는 외래비가 25만원에 약제비가 5만원이다 보니 실제적으로뭐 도수치료를 하시던 어떤 주사치료를 하시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보장 받으시는 거는 손해보험사고 응. 약관 내용상에서 봤을 때도 생명사랑 기준이 다르잖아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손해보험사가 좀더 유리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지금 치료력이 이 없을 때 또는 재가입이 가능할 때 손해보험사 거를 보셔라 음. 말씀드리고 같은 연계로 생명사의 약관을 따서 만든 유사보험 음.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나 음. 음. 신협이나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 보면 음. 오히려 청구시스템은 그만큼 못 따라가다 보니 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입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보장받을 때 음. 되게 불리한 조건에 놓여 지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음. 치료이력이 없다면 무조건 손해보험사로 지금 재가입을 하셔라 음. 네, 이거를 좀 강, 많이 강조 드리고 있니다 지금 어른이 보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이 팁은 드리고 싶어 아까 음. 말씀드셨듯이 음. 내가 유사보험, 우체국이나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음. 어, 관련해서 가입하신 분들이라 음. 그러면 내가 건강하면 무조건 전환하세요 음. 그러니까 전환이 아니죠 갈아타게 네, 재가입 하셔야 돼요 음. 재가입하실 때는 팁을 드리면 메이저사로 할 거예요 무조건 네, 네 왜냐하면 어른이 보험은 앞으로 보장받을 기간이 너무 많아요 음. 그리고 잘 되어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기준 보험료도 훨씬 저렴해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입자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손해율에 대한 반영이 좀 퍼센트가 적죠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메이저 회사랑 중소회사 중소 소사로 이렇게 보는 회사들을 분류를 할때 보통 메리츠, 현대, 디비. KB, 이렇게 음. 좀 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중소용사로 갔을 때 농협, 롯데, 흥국, MG, 뭐. 하나. 하나도 아직까지는 음. 저희가 이제 메이저로 보기는 좀 어렵죠. 음.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어, 오히려 이 중소용사가 실비보험료가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음. 오히려 반대예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보험에 대한 저렴한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음. 일단 베이직은 실비를 중점으로 보셔야 된다. 음. 그리고 메이저에 이제 실비를 가입할 때 실비만 가입할 수 있다라면 너무 좋겠지만 인수 조건들이 너무. 안 좋아지고 음. 까다로워 지다 보니까 단독실비 가입이 되게 많이 어려워 졌어요 음, 음. 그래서 종합보험에 대한 거를 보완 하시거나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음.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실비를 무조건 같이 넣으셔라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보험 자체도 메이저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나는 실비만 가입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보험원의 입장에서 실비만 가입하는 건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건 맞아요 음.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실비는 지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 1순위지만 음. 실비가 평생 우리의 보험의 1순위가 될수 없다 음. 평생 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음. 왜? 전기납 갱신형이니까 그것도 1년 갱신 상품이고 15년 재가입 조건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음.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진단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수술 보종에 대한 들은 기본적인 베이스들은 꼭 준비하셔라 네. 종합보험에 대한 거를 저희가 중점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실비를 음. 먼저 앞에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이제는 더 빨리 인지를 음.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비로 바뀌잖아요 음. 제도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그때까지 그냥 유지하시는 음.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보장면에서도 그렇고 전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더 보험사들이 인수 기준을 더 까다롭게 볼 거기 때문에 원해도 재가입이 안될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나는 되게 가벼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비도 어린이 보험을 점검할 때 30세 이전에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실비도 같이 보시는걸 추천드리고 이제는 대부분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비도 저희가 계산기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정도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가입을 하고 계세요 음. 아예 문의 주실 때 어, 저는 실비만 하려고요 뭐 저는 종합보험에 암만 하려고 이렇게 딱 선을 두고 음. 말씀하지 마시고 보험의 전반적인 걸 점검을 음. 제대로 해달라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유지를 하되 음. 내가 앞으로 지금 제대로 준비해서 손해되지 않을 베이직이 되는 제대로 된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그걸 제대로 점검 받겠다라고 열어주셔야 훨씬 더 고객님한테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 종합보험을 어느 회사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이번 달에도 저희가 역시나 이제 모든 보험사를 다 비교를 했거든요 메이저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KB랑 DB는 보장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3월까지 달 우리가 KB 15% 할인했을 때 어, 비슷한 조건인데 파격적으로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 KB를 무조건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 할인이 끝나고 나서 평준화로 올라오다 보니까 굳이 따지자면 DB와 현대의 중간단계 KB가? 네. 음. 그러다 보니 굳이 DB가 있는데 음. KB를 추천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음. 그래서 이번 달에도 DB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DB는 이제 전체적인 보장 구성 대비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지금 되다 보니까 음. 수술비적인 부분, 진단비적인 부분 그다음에 약관, 뭐 청구 시스템 지금 여력 다 괜찮은 회사인데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음. 5월에는 DB다. 5월에는 이렇게 DB다. 될 수밖에 없는 음. 거고요. 결론을 미리 드렸죠. 메리트 메리츠화재가 어린이 보험 시장에서 분명히 선두였던 것 맞는데 2019년 11월을 기점으로 메리츠화재가 많이 움츠려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츠화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수술비적인 장점이라든지 납입면제 기능이라든지 회사의 지금 여력에 대한 부분은 뭐 청구해서 보상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웬만한 감동을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보험료적인 면에서 어, 많이 비교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나비프 10%라는 그 무해지 환급형의 음. 플랜이 있잖아요. 메리츠 화재만 20%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이무해지 환급형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음. 작년 말에 변화가 있으면서 그 전에 무해지 환급형 팔때 메리츠가 굉장히 뭐 슬라이드형 해가지고 맞아요. 엄청 공격적으로 팔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즌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지금은 당분간 이 조건에 음. 비교 조건에 넣기에는 네. 가성비적인 증명 조금 떨어질 음, 수밖에 음, 음, 음. 없더라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거를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음. 납입 기간 중간에 해지했으면 환급금이 아예 없고 네.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조금 생기는 형태인데 음. 10%라는 거는 많이 올라봤자 10% 형태에서 만기 시점까지 소멸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메리차제는 가장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나비프 5%에서 50%까지 체증형으로 음. 올라가는 형태다 보니까 어, 중도 해지했을 때도 환급금이 아주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나비프의 50%까지 올라가는 형태에서 10%보다는 그래도 반이라도 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음. 사실 그 환급금액 제일 높은 시기가 보장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음. 시기거든요 그때 해지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애매하다. 의미가 없다. 의미 없다. 네. 아, 정확히 표현은 의미 없다. 죠 음, 음, 음. 어, 그렇죠. 그럴 바에는 보험료를 가장 낮추는 게 맞다 라고 음. 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 라는 거고 납입면제 어, 조건이나 이런 부분 다 좋은데 기본적인 보험료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정담보가 너무 좋아서 그 담보를 가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의 담보가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료 비교를 안할 수가 없고요. 응. 그 다음에 현대해상이 제가 앞에 어린이 보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되게 바랬던 담보 구성이요. 응. 심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을 응. 성인보험에서만 그 특히나 현대해상에서만 커버를 했었는데 응. 이 심혈관 질환이 커버하는 게 허혈성 심장 질환 이외에 응. 부정맥, 빈맥, 심부전에 대한 부분까지 커버가 되다 보니까 음. 심장질환의 액기스적인 부분은 음. 다 커버가 되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어린이 보험에서 꼭 필요한 담보일까? 음. 라고 고민하시는 게 이제는 말이 안 되는 게 음. 20대 분들도 그쵸? 빈맥 음. 진짜 많고요 음. 부정맥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혈관성 질환으로 인한 가족력에 대한 영향을 받으시는 케이스도 많지만 워낙에 많은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들이 음. 있다 보니까 20대 때도 뭐 내추럴 오시는 거뭐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면 안 되고 음. 만약에 20대 때 이런 부분이 발현됐다 라고 하면 이후에 보험가입은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잘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서 현대해상에서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내놓았을 때 저는 되게 역시 음. 역시 현대해상 음. 제가 칭찬해 줘야지 음. 음. 어, 네, 이거 참 열심히 분석해야지라고 해서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종가 보다. 아, 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구성은 어려울 것 같고, 음. 또, 이전에 허혈성이랑 뇌혈관 질환으로 구성을 하자니 연계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상해 사망과 호유장애를 최소 1억에서 2억 이상 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음. 어, 현대해상도 이번 달에는 어린이보험 어른이보험으로 추천하기는 어, 좀 어렵다 아. 네 이런 부분인 거고요 가성비가 떨어진다 둘다 음, 아, 왜냐면 그치? 그거를 대안하는 너무 대안책들이 잘 되어 있기 음, 때문에 굳이 현대해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음. 그리고 이제 중소형사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음, 가장 많이 어린이보험에서 언급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흥국 음.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음. 이두 회사가 어, 저렴한 것만 내세우지 않고 음. 어떤 특장점을 제시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어요 음. 거기다가 어, 흥국 같은 경우는 최소 보험료를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높여 놨을까 무조건 종합 전체 플랜을 받으려고만 음. 하는 걸까 음. 라고 할 정도로 최소 보험료가 5만원 음. 이라는 건 진짜 업계에서 되게 초강수를 두고 음.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초강수를 들 정도로 종합보험의 메리트가 있느냐 음. 그것도 아니라서 네. 그래서 청구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많이 확 개선되지 않는다면 흥국을 음. 보기는 어렵다 라고 보는 거고 음. 단순히 보험료적인 제시 때문에 흥국이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정보가 지금 많이 없을 수 있는 거라고 저희 따지면, 음. DB 기준으로 해서, DB랑 DB를 추천하셨으니까, 음. DB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격적으로 뭐, 만원 이상 차이 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음. 아니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데가 전부 다 메리트처럼 한 3만원대, 음. 뭐, 3만 8천원대, 이 지금 기준, 담보 음.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8천원인데, 흥국이 한국... 한 2만 8천원 되니까 만원 차이 났잖아. 음. 그쵸. 그랬을 경우에는, 같은 담보 기준으로 했을 때, 흥국이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음. 할수 있는데, DB도 같은 담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몇백 원 차이에요? 몇백 원 차이고, 오히려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보다 DB가 더 저렴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음. 어, 백원 싸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 음 그거나. 라고는 음. 안 된다는 음, 거죠.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영상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까봐, 음. 이 부분을 뼈확하게좀 짚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표쫙 세워놓고,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가지고, 음. 우리 무조건 1등만 가입할 거야. 음. 라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이 맞다. 음. 그런데 보험이라는 건 음. 단순히 그냥 100원, 200원, 10원, 20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급 기준이라던가지금여력이라던가 음. 보상 서비스 네. 고객들이 가성비를 뛰어넘어서 가신비적으로 도 느끼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객님들이 모르는 음. 히스토리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그렇죠. 네. 음. 전문가님들이 느꼈을 때는 사실 흥국을 추천해줄 수 없다 음. 아,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거를 쭉 유지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음. 일부 불필요한 담보들을 좀 배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그 최소 보험료까지만 조정이 된다라는 음. 거. 타사는 2만원, 2만, 2만 5천원 정도까지 내가 담보를 줄일 수 있다면 흥국은 5만원 이상 줄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해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아예 이걸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기능적인 면도 봤을 때 많이 떨어지고 모든 사람한테다 똑같지 않아요. 30세 기준의 남녀를 비교했을 때 음. 오히려 DB가 음.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하다. 업계에서 음. 지금 가장 저렴하다라고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흥국을 가장 저렴한 해다. 가성비가 좋은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음. 거고요. 롯데 마찬가지인데 롯데의 맹점은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할지 몰라도 중요한 납입면제에서 유사음이 아예 쏙 빠져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보험을 준비를 했을 때 유사음 진단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A라는 회사는 아예 보험료적인 부분을 많이 면제를 받아서 보장만 네. 받으면 되지만 롯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 진단비 같은 역할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롯데 그 계열사가 아니잖아요 네. 네, 인수가 이미 넘어가 있는 회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많이 불안해들 하세요 네. 그래서 추천을 제가 드리기 어렵다 라는 거고요 진단비가 많이 가입이 되면서 저렴해 라고 네. 대두가 됐던 회사가 MG, 농협 이런 음. 회사들인데 농협은 확실히 지금 무예지 10%를 내놓으면서 진단비가 많이 들어가면서도 저렴한데 MG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진단비가 많이 가입이 되기는 하지만 저렴하지 가 않다 보니까 비교 대상에 넣기가 어렵다라는 음. 거고요.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최근 도전장을 좀 내놓은 회사가 한화죠. 한화가 네. 네,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플랜 자체는 되게 좋아요. 음. 그러니까 유사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333 플랜으로 해서 어, 보통은 이 플랜이 이렇게 한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20세까지가 적용이 되는 플랜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30세까지가 333 음. 플랜이 다 들어가요. 농협에 혹시라도 가입이 잘안 되시는 최근 치료 이력이 있다거나 음. 어떤 장기적인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농협은 거의 다 거절이 되는 그쵸,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다 보니까 음. 그 대안으로 하나를 보실 수 있는데 음. 단점인 거는 하나가 납입 면제 범위에서 음. 후유장애가 아예 싹 빠져있다는 거 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고요. 보험료 기준 자체가 거의 현대랑 비슷한 돼요.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다 보니까 네. 한도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내시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니까 음. 오히려 그만큼 못 넣으시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음. 그래서 한도를 많이 넣기 위해서라는 것만 포커스가 아니시라면 음. 저는 진짜 이번 달은 DB, DB. 네, 그리고 음. 여자분들은 농협을 기반으로 해서 음. 수술비를 DB로 보완하는 거 음. 네,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금 정리해드리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DB 단일로 해도 좋다 네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뭐 가족력이 있어서 추가 더 하고 음. 싶다 그러면 음. 여전히 농협. 네. 농협으로 보완을 하시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DB 플러스 농협 조합을.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고 계시고 음. 만약에 어떤 치료 이력 때문에 농협에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음. 하나도 같이 보실만 하긴 해요. 음. 근데 이제 나비면제에서 후유장애가 빠져있다라는 거. 어? 근데 보험료적인 부분이 좀 비싸다는 거를 음. 보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여러 회사를 조합 구성해보는 거를 음. 어, 설계사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비교 구성을 해서 받아보셔요. 음. 혹시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음.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는 게좀 좋을까라고 고민스러우신 음.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가격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단일로 가입을 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농협으로 했을 때는 물론 수술비가 약해요. 약한 거를 어 그냥 감안해서 갔을 때 농협 하나로 구성하면 한 6, 7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음. 대신에 진단비가 굉장히 든든하죠. 네. 그리고 어 DB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한 9만 원대 음. 그리고 남자분들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를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입 도와드렸던 분들 보면은 사무직이신 분들 음. 같은 경우는 실비 포함해서 한 10만 몇천원 정도 음. 되셨었고 약간 위험에 좀 노출되는 현장직이신 음. 분들 그리고 운전직이신 분들 음. 이런 분들은 한 12, 3만원 정도 왜냐면 이제 상해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음. 13만원 정도 네, 그렇게 구성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요구 구성 자체는 굉장히 든든한 구성으로 진단비와 후유장해 수술비까지가 다 밸런스를 맞춘 거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진단비 쪽으로만 더 포커스를 하고 싶다 수술비에 대한 거를 보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그 니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풀보장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금액대로 보시면 딱 좋으실 거예요 어린이보험에 특별하게 이슈 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번 달에는 어, 뭐 지난달하고 비슷하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험을 좀 보는 시각을 같이 좀 열어보자 라는 음. 취지였고 궁금하신 거를 댓글에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질문들은 남겨주시면 저희 보험연구소 스태프분들이 음. 답변을 달아주시는데 이런 거는 영상에서 좀 듣고 싶다 음. 좀 세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다라고 남겨주시면 최대한 참고해서 다음 영상 때 최대한 방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